안녕 여러분, 힘의 기리안 오늘은 월요일이고, 어, 토요일 날 생일이었어가지고 또 우리 루키아가 상탈이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고 또 남은 음식 어제 먹고 해가지고 어, 또 개돼지가 되었어. <웃음>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시 열심히 해야 돼. 어,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할 거고요. 어,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하고,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한 다음에 오늘은 바벨 벤치 프레스를 안할 거예요. 바벨 벤치 프레스 없이 푸시업을좀 하고요. 그 다음에 덤벨 벤치 프레스를 플랫해서 하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어, 이 덤벨 프로버, 어, 덤벨 프로버 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어, 딥 딥스, 스케이블 딥스를 할 겁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7곱 가지 운동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복근 운동을 좀 해주고 오늘은 크런치. 네, 오늘은 크런치를 좀 이빨, 아, 이빨이 아이빨이다 크런치를 많이. 크런치를 좀 많이 하고 빨빨빨빨 오르르니까 빨빨 운동하러 갑시다 오늘도 이렇게 보살 것 없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요즘에 또 이게 또 역병이 또 심해져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. 예. 또 연말인데 또좀 이제 좀 연말이고 또 연초면 또 가족들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참 걱정입니다. 예.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항상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건강하게 연말을 보내고 즐거운 신년을 맞이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만나요.